제 콘서트 둔자 콘서트 알람의 MD 상품이에요. MD 언박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들었죠? 자, 일단 텀블러예요. 텀블러 알람 텀블러 자, 이렇게 빨대랑요 텀블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저희 또 공식 색상과 비슷하게 색상이 들어있고요 네, 꽂아서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정말 가벼워요 네 너무나 가벼워서 어 이름을도 모를 것 같은 아제 네, 이름 써있고요 알람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알람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어 굉장히 저도 갖고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 운동할 때 프로틴 프로틴을 넣어서 를 갖고 다녀 좋을 것 같아요 어커피좋아 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넣어서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색도 예쁘고 어좀 이렇게 가방도 갖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키링입니다 키링 키링인데 시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아 보통 저희가 키링이라고 하면은 그 시기를 안 달잖아요 키링만 딱 있는데 이번에 저희 시계까지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죠. 블랙과 이 골드의 이 조합으로 아주 세련되게 이런 알람의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까지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써있죠 You must be love, baby. 네, 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가죽 냄새도 안 나요. 보통, 안 좋은 가죽 소재들은,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이거는 그 마감처럼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고, 이 색깔도 너무나 예뻐요. 시기가 같이 들었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으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키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저의 포토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A 버전이고 이게 B 버전이에요. A 버전은 되게 점잖은 그런 스타일의 제 사진들이 들어있고요. 이비버돌 내는 굉장히, 어, 조금 어, 카리스마 있는, 예? 네? 그런. 아주 섹시함이 있는 입술의 손이 되고, 되고 있죠. 이런 네, 느낌의 포토카드니까, 느낌. 요건 제가 빼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 이 서프라이즈. 딱, 보시면은, 저의 멋진 모습들. 여기다 뒤에, 보이시죠? 겹쳐 보이시죠? 보고 싶으시죠? 뒤에, 보고 싶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자, 그럼 다음! 이어폰, 이어폰 케이스예요. 자, 하나는 에어팟 프로 버전이고요. 하나는 버즈 라이브 프로 버전입니다. 여러분, 팬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두 버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은요, 바로 김재환의 이 포토카드 팀 케이스 세트입니다. 저그 소중한 포토카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으시면은 여기 들어있어요 포토카드다 저희 또 포토카드까지 다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케이스만 그러 안드려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케이스가 있, 이게 딱 카드까지 듭니다 네 저희 뒤에 굉장한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저희 복근이 있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뭐 어떤 사진이 들어있지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타격적인 사진 갖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갑자기 홈쇼핑. <웃음> 자 티셔츠. 자 일반 티셔츠예요. 자 알람 써 있고요. 네 굉장히 어좀 힘들어요. 아 느낌 좋아요. 느낌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네, 아까 그 초등학생 때그 체육 태풍 느낌, 그런 느낌의 쓰셨으니까, 여러분, 동심의 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입분이로저희 포인트로 오신다. 그럼 제가 바로 알아보고 하트를 날려이릴게요 자, 이거는 포트카드 앨범이에요. 포트카드 앨범이고, 이걸 여시면은 저희 포트카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앨범. 대만이와의 여러분 추억. 남는 것보다 사진이다. 남는 건 사진뿐입니다. 여기에 저나님의 추억들 함께 담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진 이렇게 바꿔서 끼실 수도 있는 그런 구기예요, 여러분. 캐리어 스탬프기로 캐리어. 자, 캐리어 좀 이렇게 정성스레 쌓여 있습니다. 좀. 자. 여러분 우리 또뺑여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야너거 있어? 난 이거 있어 아, 여기 딱 여기 있었다 딱 스티커 넣어드려요 이런 거, 이런 거 컴퓨터에 붙이는 얼마나 될 겁니까? 저, 저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가 좀 재택근무 에? 또 수업 듣잖아요 대학생들 그렇게 그러니까 딱 붙여놓고 저도 이거 붙여놓으시면 이거 너무 잘 나왔어요 사실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딱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 스트랩 저희 필요하죠? 저희 마스크 스트랩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마스크 스트랩이 이제는 저희가 필수가 됐어요 이 삶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게 됐는데 자좀 살짝 보여드리면 예쁘죠? 색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여기 옆에 요이 요 골드 색상과 요이 블루 색의에그런고화 그리고 이번에 저와 콘서트를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일단 담으다 알람 저 콘서트 제목 알람을 이렇게 담아서 담으면 이렇게 너무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네, 아무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콘서트 알람 스트랩 파우치 스트랩 파우치 파우치, 파우치. 여러분. 그리고 뭐 명품 파우치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명품 파우치. 그냥 저 조한이와 함께하는 이 알람 파우치 하나면은 그 명품 파우치 못지않은 커스텀이 커스텀. 저 민들만을 위한 커스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자부심 느끼면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런 가수. 아, 굉장히 그 청소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정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저와 저와 제환님와의 추억을 함께 할수 있는 굿즈는 아주 어 함께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다 한숨도 예쁘셔요 아주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아 일단 정말 많아요 정말 그리고 실용성도 굉장히 좋고 실용성도 좋고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렇죠. 재환이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 시간이 흘러서 보셔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되게 어, 좋은 물건이라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재환의 콘서트 언박싱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